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그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. 있으니, 바로 역전되리라. 바로 역전되리라. 바로 역전되리라. 바로 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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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 k e e p 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.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 기도를 멈추지 the 지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. 있...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기도를 멈추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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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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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바로 역전되리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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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도. c h e e k